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도 3.31평당 최대 1,317만원으로 서울시내에서 25평형 아파트를 짓는 실질 원가는 1억 5천만원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김원동 SH공사 사장은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갑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3억 5억원의 분양이 가능하다. 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마곡지구 15개 단지 중 8에서 10년 전 분양한 13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들 단지는 SH공사가 2013년 8월과 2015년 8월에 1, 2차로 나눠 분양한 단지들이다.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단지로 건설됐다. 마곡지구는 고덕강일, 항동, 오금, 내곡지구 등에 이어 SH공사가 다섯 번째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사업지구다. 과거 SH공사 주요 사업지구 중 가장 큰 규모다. 평당 분양원가는 1단지 1,281만 5천원, 2단지 1,228만 8천원, 3단지 1,317만 2천원, 4단지 1,288만 9천원, 5단지 1,206만 7천원, 6단지 1,260만 2천원, 7단지 1,90만 0 6천원, 8단지 1,304만 9천원, 10-1단지 1,279만원, 11단지 1,164만 4천원, 12단지 1,275만 9천원, 14단지 1,121만 7천원, 15단지 1,231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162만 4천원에서 1,573만 천원이었다 분양 수익률이 가장 큰 단지는 11단지 102가구로 22.4%였다. 8단지 266가구와 12단지 94가구 분양 수익률도 각각 17.1%, 16.3%였다. 반면 분양단지 중 절반가량인 6곳은 분양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단지 122가구와 4단지 302가구 등의 분양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10.6%로 적자였다. SH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2013년 분양한 단지들 이라며 어느 지역이나 건축비는 비슷한 상황에서 당시 거래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분양해 마이너스 분양 수익률을 기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20년 이후 준공정산이 예정된 고덕강일지구 84단지와 위례신도시 A-5 및 A1-12BL 등은 공사비 정산을 완료한 후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춘 이른바 반갑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을 올해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인데 반갑아파트 이름으로 100년 주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사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 며 국회가 LH공사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갑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기자설명회에서도 땅의 원가는 평당 500만원이고 건물 짓는 원가는 평당 평균 600만원이다. 대개 용적률이 200%인 점을 감안하면 25평 아파트를 짓는 데 실질 원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라며 이익을 내야 하니까 평당 700만 800만원 대에 판다면 1억 7천만 2억원 미만으로 얼마든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고 말했다.